바닷가 쪽은 12억까지 가는데 이게 반값이 된게 아니라 네, 네, 이거는 네. 원래는 12억짜리는 아니었군요 금매들은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게 거 실질적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최근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도 집값이 멈췄다 1월 거래량 두배로 급증했다 매진 매입이 석 달째 증가 중이다 현장 분위기는 이런 뉴스와 다른 경우 꽤 많죠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거래가 되고 나서 한달 정도가 걸려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과 뉴스 같을까요? 다를까요?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송도는 인천에 있는 신도시죠 송도하면 떠오르는 게 오션뷰, GTX, 그리고 기업도시입니다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오션뷰 2030년에 서울까지 30분이면 간다 GTX, 그리고 삼성, 셀트리온 기업도시 오늘 알아볼 곳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라는 아파트고요 송도의 오션뷰 랜드마크격인데 여기 지금 반토막 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국토부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전용 팔사기준 30평이죠 12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같은 면적이 올해 1월에는 5억 8,500만 원으로 무려 금액이 6,6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53%고요. 반토막 났다고 부르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최근 전용 8사 최저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2월에 5억 9천만 원으로 수폭 올랐고요. 가장 최근인 3월에는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반토막 났으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중개사무소에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단지 분위기 어떤지, 예를 들면은 거래가 잘 되는지. 금매들은다 매매가 됐고요. 한뭐6억 초반대. 저 바닷가 쪽에는 거기는 조금 비쌌어요. 8억뭐 이렇게 정도. 그 반값이라는 게저 바닷가 쪽에는 한1 2억한 5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뭐한 6억 6억 정도로 매매가 됐어요. 그렇게 그 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은 1 2억까지 갔는데 이게 반값이 된게 아니라 네, 네, 네. 안쪽 단지가 6억 5억 6억, 얼마에 됐는데 네, 6억 정도 매매가 됐어요. 이거는 원래는 1 2억짜리는 아니었거든요. 네, 네. 원래 아... 한 1,800 정도 8억, 9억 가다가 네, 네. 6억 정도 이제 매매가 됐고 아... 바닷가 쪽에는 8억이 아니거안 나와요. 그럼 요즘 전화 오시는 분들은 보통 외지에서 전화 오시나요? 아니면 뭐 실거주나 이런 걸로 전화 오시나요? 뭐 실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6대 사정도 그것도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렇게 반치가안 해요 전세나 가격이 100 이상 차이 나니까 한50 정도 안 되니까 네, 네. 지금은 거의 막 거의 바닥에서 조금 올라 온 상태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작년은 거의 뭐 거래가 안 됐는데 원래는 그래도 좀 되니까. 급끝매 이런 것은 다 소진이 된거아요 예예. 급한사람들은다 매매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은 약간 오른 예. 가격으로 예. 그 파시는 분들도 그렇게 급하게 파시지 않으시는 그렇죠. 여유가 좀 있으신가 예. 보네요. 통도의 뭐 장점 이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송도는 일단 인프라가 잘 되어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네네. 뭐 회사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음. 애들이 젊은, 젊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단지에 보면은 애들이 무신이 많아요. 이 구도시에는 이제 교육 같은 게좀안 좋으니까 네. 다 이제, 이제 신도시로 몰려오는 거죠. 다음은 방금 인터뷰를 마친 더샵 성도 마리나 베이에서 도보 1 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인근 옆 단지 중개사무소에 가보겠습니다. 단지명은 이편한세상 송도 여기서 세대수가 만만치 않게 커요 2708세대입니다 국토부 시세 가장 최근 3월에 전용 8사 기준 6억 7천에서 7억 1천만원 나왔습니다 먼저 둘러본 더샵 송도는 실거래가가 전용 8사 3월에 6억원에서 7억 250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자 이제 그럼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지금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매들은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한 5억 정도 이하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한 나오는 매물들 보면 5억 4천, 5억 5천 아, 네. 이렇게 들 다들 나오고 있어요 음 금매라고 했던 수준이 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 제가 안좋았어요 34평 기준으로 뭐좀 저층은 뭐 싸게 팔린 건뭐 5억 8천 뭐 이렇게도 음, 팔렸고 네. 받아보이는 이쪽은 네. 6억 3,4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어요. 지금은 뭐 7억, 네. 7억 뭐 6억 9천 이렇게도 지금 네. 거래가 다 되고 있거든요. 대투자는 한창 많이 떨어졌을 때 연락은 왔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같이 네. 엄청 떨어져서 이게 갭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거든요. 매매가랑 거의 대피한 2억 맞아, 5천에서 그래. 3억 사이 이렇게 음. 나니까 지금이 살 시기라고는 말씀은 드려요 그냥 만약에 실 거주로 하실 거면은 지금 사시는 게맞지 않나 투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제 입주 물량이 아직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음. 이제 좀 상황이 돌아가는 되지?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음. 쇼핑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이런 괜찮은 회사들도 많이 몰려 있고, 음. 그리고 뭐 아파트들도 신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음. 저는 살기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조금 깔끔하고, 네. 앞으로도 사실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송도는 괜찮다고 봐요. 제가 송도까지 와가지고 직접 중개사무소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값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최고가를 기록한 거는 오션비였고, 그리고 최저가를 기록한 건 단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가격 차이가 2억 정도 나는 게 마리나 베인데, 어, 이거를 기준이 다른 곳을 두고 이게 꼭지가 반갑가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0% 정도 하락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량, 1, 2월 달에 많았다고 했잖아요. 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만, 지금은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용하다는 건 언론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송도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한건 아니죠. 그리고, 어, 일부 개인중개사, 공인중개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제가 이거를 가지고 모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뭐 하셔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